안녕하세요. 그동안 스킨케어 문의가 정말 많았는데 특히 외국 구독자분들이나 인스타그램 팔로워분들이 꾸준히 요청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하고 있는 나이트 케어 루틴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제가 그동안 여러 제품을 사용해보다가 꾸준히 사용해오고 있는 제품들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이것저것 다양한 제품들을 테스트하고 사용해보느라 피부가 진짜 민감해졌거든요. 그래서 성분에 좋은 제품은 물론이고 수부지 타입인 만큼 보습감도 진짜 중요하게 봐요. 그래서 최근에 정착한 폼클렌저는 바로 에이프리 스킨 당근 폼클렌저예요. 제가 이번에 겟디 뷰티 2020게디크루로 참여하고 있잖아요. 이번 2020 겟디 뷰티 뷰라벨 폼클렌저 부문에서 탑1으로 선정된 제품이에요. 제가 실제로 블라인드 테스트할 때 점수를 꽤 높게 줬던 제품이에요. 촬영장에서 손등에만 테스트해봤을 때도 거품이 잘 나면서 세정이 잘될것 같았는데 실제로 얼굴에 사용해보니까 효과를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그럼 이제 폼클렌저를 사용해서 세안해볼까요? 저는 이 모공 브러쉬로 이렇게 거품을 내서 사용하는데 이렇게 생크림 같은 쫀쫀한 거품이 얼굴에 자극 없이 모공 속까지 세정해주는 느낌이에요 이 제품이 겟디 뷰티 보습력 부문에서 큰 점수를 받았는데 겉보습, 속보습 둘다 케어해주는 이중보습 제품이라고 했거든요 게다가 여드름성 피부와나 기능성 제품이라 저 같은 지성 민감성 피부이신 분들이 사용하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씻고 나서 말하고 있는 동안에도 안 땡겨요 신기자 다음은 시트 마스크로 관리를 해줄 건데요 제가 요즘에 뷰티 디바이스에 관심이 생겨가지고 이것저것 막 써보고 있거든요 그 중에 진짜 마음에 들었던 게 있는데 바로 요거 포레오 UFO예요 많은 뷰티 유튜버 분들도 하나씩 다 갖고 있고 사용 후기가 좋아가지고 제가 진짜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직접 사용해보니까 저같이 게을러가지고 피부 관리 받으러 가기 귀찮아하시는 분들께 홈케어 딱입니다 기존 시트 마스크는 붙이고 나서 한 15에서 20분 정도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이 UFO 마스크는 시간을 최소화시켜서 90초만으로 스파 마사지 효과를 낼수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시트 마스크가 한세가지 종류가 있는데 저는 나이트 케어를 할 거니까 콜리러 나이트 시트를 사용할 거예요. 사용 방법은 먼저 이 시트 마스크를 이렇게 뜯어요. 뜯어서 보면은 이렇게 땡그한 모양의 시트가 나와요 그 다음에 이 UFO 고리를 빼가지고 이렇게 붙여줍니다 그리고 고려있던 대로 그냥 다시 껴주면 돼요 그리고 자동 모드를 사용하면 두 종류의 루틴을 사용할 수 있는데 저는 콜리러 데잇 루틴에 맞는 두 번째 루틴을 사용할 거예요 마스크 시트 종류도 다양하고 어플을 사용하면 각 시트에 맞는 루틴이 다 다르게 있으니까 포레 어플을 사용해서 하면 자동으로 루틴 설정도 돼서 편하더라고요 이렇게 어플을 키면 시작합니다를 눌러요. 이렇게 디바이스를 연결해가지고 포레어 어플을 사용할 거거든요. 저는 나이트 루틴 두 번째 거 사용해서 할 거예요. 이 시트 마스크는 인삼과 올리브오일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밤새 피부 원기를 보충해주고 피부 재생을 도와준다고 해요. 모든 피부에 적합하다고 하는데 우선 제 피부에는 아주 잘 맞았어요. 피부가 지치고 건조하거나 주름이 신경 쓰일 때 사용하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팔자주름이 아주 거슬리기 때문에 이 팔자주름 위주로 해줘야 될것 같아요. <웃음> 다음은 앞서 사용했던 케어 제품의 부스팅 효과도 내면서 제 예민한 피부 진정을 도와줄 잡티 세럼을 사용해줄 거예요. 메디큐브 레드 이레이징 카무 카무 세럼인데 요즘 제가 진짜 잘 쓰고 있는 제품이에요. 이게 조금밖에 안 남아가지고 며칠을 안 썼더니 좀 얼굴이 칙칙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게 쓰다가 안 쓰면 티가 나는 잡티 세럼이에요. 제가 피부가 얇다 보니까 얼굴에 기미 잡티가 잘 생기고 되게 많거든요, 은근. 근데 이 제품이 기미나 주홍깨 같은 잡티도 케어해주는 미백 기능성 제품이라서 잡티 케어는 물론이고 톤업 효과도 있더라고요. 대신 정말 꾸준히 써야지 효과가 보이는 거 알죠? 모든 제품이든 다. 저도 꾸준히 사용해보니까 점점 효과가 보이더라고요. 저는 이 제품이 촉촉해서 데이케어, 나이트 케어는 물론이고 메이크업할 때도 항상 발라줘요. 이렇게 수분 에센스 제형이라 흡수도 되게 빠르고 촉촉한 마무리를 더해줘요. 잡티나 칙칙한 피부톤이 고민이신 분들께 이 카모카모 세럼 진짜 추천드려요. 저도 이제 거의 다 써가지고 한통 미리 쟁여놔야 될것 같아요. 다음은 이걸 쓸 건데요. 예전 메이크업 영상에서 보여드렸었죠. 이 제품 역시 데이케어, 나이트케어는 물론이고 메이크업할 때도 꼭 발라주는 제품인데요. 진정 효과가 진짜 뛰어나가지고 제가 여행 갈 때는 다른 제품들은 다 샘플로 가져가도 이제품꼭 가져가거든요. 빠른 진정 효과를 볼수 있고 수분감도 충분히 있어서 속보습도 꽉 채워주는 제품이에요. 제가 요즘 잠을 못 자서 트러블이 생기는 건데 여전히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루틴을 또 바꿔야 되는데 쉽지 않아요. 제생각에 아마 5월달까지는 이렇게 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크림으로 마무리 해줄 건데요. 이 제품도 제가 저번 메이크업 영상에서 사용했던 건데 좋아가지고 아직까지도 사용하고 있어요. 제가 스킨케어 제품에 정착을 못하는 스타일인데 특히 수분크림은 확 마음에 와닿는 제품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 수분크림은 기대했던 것보다 좋아서 제가 그래도 꾸준히 사용하고 있는 편이에요. 제가 잘 몰랐었는데 이 크림이 소윤님께서 제작하신 크림이라고 하더라고요. 되게 괜찮게 잘 만드신 것 같아요. 저도 언젠간 제 스킨케어 제품을 만들어서 저같이 스킨케어 정착을 잘 못하시는 분들께도 빨리 소개해드려서 같이 사용하고 싶고 이것저것 막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제 것만 꾸준히 하나만 사용하고 싶어요. 진짜 이것저것 쓰니까 피부 트러블도 나고 안 좋은 것 같아요. 많이. 근데 대신엔 그거 있어요. 뭔가 사용하면서 설레고 이건 어떨까 저건 어떨까 하면서 풍평하는 재미가 있어요. <웃음> 이것도 거의 다 썼거든요? 거의 바닥이 보이는데 지금 이거 다음에 써볼 제품도 지금 사놨어요 이것도 좋았지만 저는 다른 것도 한번더 써볼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크림까지 발라서 스킨케어 마무리를 해줬고요 이렇게 제가 하는 나이트 스킨케어 루틴을 마치겠습니다 그동안은 정말 제가 보여드릴 게 없어가지고 스킨케어 영상을 계속 안 찍었었는데 제가 요즘에는 메이크업도 메이크업이지만 이 피부관리나 이런 얼굴 관리에 되게 관심이 많아졌어요. 이제는 종종 제가 사용하는 스킨케어 제품도 보여드리면서 관리하는 영상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같이 꿀피부가 되어봅시다. 그럼 이렇게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에서 볼게요. 안녕!